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되면 이렇게 만두를 되게 좋아해서 만두를 자주 쪄 먹는데 만두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재료가 속 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100g 에205 칼로리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노, 칼로리 높은 만두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야식 메뉴로 좋은 아닭 닭가슴살 신만두 오리지널을 만나봤어요 아임닭 닭가슴살 신만두 오리지널인데요. 180g에 245kcal로, 이거 한 팩을 다 먹어도 한 팩에 6개 정도 들어있는데, 어한 팩을 다 먹어도 245kcal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야식 메뉴로 먹기에도 좋고,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3분이면 되기 때문에 바쁜 아침에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메뉴예요. 김치만두도 좋아하는 편인데 아임닭 닭가슴살, 신만두 김치도 나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우면 되고요 김치만두의 경우에는 180g에 260칼로리 정도고 어, 피가 얇아서 굉장히 맛있을 것같고요 하나에 6개씩 들어있고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두피가 정말 얇아요 0.5mm 정도라고 하더니 피가 정말 이렇게 살이 비칠 정도로 얇고요. 닭가슴살이 안에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채소도 보이고요 닭가슴살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단백 식사로 괜찮을 것 같아요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으니까 야식 메뉴로 먹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닭가슴살이라서 굉장히 담백하고요 음, 잡내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음, 담백하고 깔끔한 맛 음, 푸짐하고 그냥 일반 만두랑 비교해도 크게 뭐 다른 맛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만두 맛이랑 비슷해요 김치만두도 먹어볼게요 오리지널이랑 비슷하게 피가 굉장히 얇아서 피가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얇고요 안쪽에 김치가 들어있어서 약간 매콤한 맛 매콤하게 깔끔한 맛이 느껴지네요 김치 만두도 괜찮은 것 같고 굉장히 얇은데도 이렇게 만두국을 끓여도 터지거나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피 하나도 터진 것 없이 깔끔하게 잘 끓여졌고요. 속이 굉장히 꽉차 있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반 만두, 시판 만두보다 하나를 먹었을 때 포만감 자체가 아임닭이 더 아임닭 신만두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속이 이렇게 꽉, 꽉꽉 들어 차 있어요. 자취생이나 직장인도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아침에 바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점심 메뉴든 야식 메뉴든 간편하게 칼로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